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 답니 왔다 왔어 카빙 테레벨러 한번씩 보여드리는 카빙 시간 오늘은 오히려 테크네이션 할수 있는 카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왔어 카빙카라블레의 카빙 시간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헐적으로 다음에도 한 번씩 카빙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빙.